저 잠깐만요. 저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 제가 옷아입고나 화면이. 또또저 스킬이 올라. 또. 또, 또, 저 또. <웃음> 아니. 아 제가 파크모 님이랑 합방할 때는 꼭 껴야 되는 스킨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어. 개 열받게 생긴 거? 와. 뭐귀 아, 한쪽 여러분. 없는 건 나만 불편함? 아 귀에 픽셀을, 한 픽셀 진짜 없는 것도 진짜 개열받아. 할만네 진짜, 진짜 이거. <웃음> 아니 이거. 아니 걸어 봐. 걸어 봐. 이 다리 봐요. 다리 안쪽에. 아 진짜 까만색 남아 있는 거 진짜 아, 이거 여기 아, 보여? 나 여기 나 진짜 까만 거? 진짜. 아, 마크충들은 <웃음> 기본적으로 <웃음> 대칭충이야 알겠니? 오늘 파크모님을 위한 파크모님에게 드릴 컨텐츠로 이제제 모아온 합방 멤버고요 <웃음> 자 일단 오늘 컨텐츠 설명해드릴게요 보트라이더 여러분들과 함께 2대2 팀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팀별로 나눠가지고 시간축표 합산으로 해서 어느 팀이 누가 더 빨리 들어오냐 할 겁니다. 굉장히 어, 우리 팀이랑 뭔가 <웃음> 녹화가 다르다. 우리 팀은 이렇게 설명해주면은 겁내 방해하거나 대답하거나 그런데 여기는 조용해서 뭔가 아, 좀 다른데. 저기... 설명 하나도 안 듣고 그 우리끼리 끄덕거리면서 그거 화면 따고 있었거든요, 귀여운 거. 어쨌든 저는 설명 다 들었으니까 앞으로 뭐 버그가 걸린다거나 그럼 모두 본인의 책임이시죠? <웃음> 아 기대돼, 저는... 근데 보트라이더 보기만 했지 해본 적 없어가지고. 나도.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뒤에 정글 사원이라는 점앱에서 할 건데 이상이. Yes, yes. 그 사원이... 한 명씩 버튼을 누르고 한 명이 끝내고 나와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커맨드가 안 꺼여요 음 시범 같은 거안 보여줘요? 자 시범적이요 린튜브 <웃음> 시범적이 린튜브 아니... 맛보기 렛츠고! 뭔지도 몰라 그냥 눌러라고 응응응 음, 음, 음. 네, 버튼 누르시면 이동을 합니다 버튼 누르세요 그 아니아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와 재밌겠다 네. 음아이 나도 음 모른다고 음. 자 보트를 고르세요 뒤에 봐봐 뒤에, 뒤에 봐봐 보, 뒤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뒤에 봐봐 뒤에 보봐 뒤에 봐 렛츠자 이제 맛보기! 뉴비가 맛보는 방법! 출발! 뭐 어떻게 하라고? 땡! 앞으로 가! 어떻게 하라고! 아 땡, 땡. 땡, 아니, 출발! W W W 그냥 W에서 아, 출발하면 아, 돼요! 가라고 그냥. 아, 그냥! 출발! 아니, 혹시 출발이란 단어를 모르시나요? 아니 말아줘야 알죠! 이거 <웃음> 어떻게 하는지! Shift 누르시면은 페 a i 카운트가 올라가니까 Shift 누르지 마시고요 오케이 어 근데 잘한다! 여기 와. 장애물 여기서 내가 확겁네냈지 여기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자, 기록. 말 걸지 마. 1분 20초 예상합니다. 어? 야. 너한테, 말하는 거,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닌데? 너한테 말하거 아닌데? 어, 왜 저래 진짜. <웃음> 아, 진짜, 진짜. 너한테 말하거 아닌데? <웃음> 아, 5초까지 마세요. 어. 오케이. 1분 20초를 예상을 했는데. 되나? 1분 과연? 20초? 아, 넘었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하는데 나름? 근데 진짜 파크먼이 한번 보여주자 그러면. 자 바로 갈게요. 오케이 출발. 이거 코스 기억해놔야 돼. 오 회전이 달라. 야 벌써 뭐야 라인이 다른데? 어 이제 라인이 달라. 어, 와 드리프트 뭐야? 야, 아니 드리프트 뭐야 이거? 아니 그렇대. 미쳤어. 뭐야? 네굉장 아, 긴장됐는데 이거 이렇게 여러분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 드리프트 뭐야 이거? 야 이거 어, 뭐야 괜히 뭐야 먼저... 여기서 그냥 지나가 뭐야? 아니 근데 드리프트 방법이 있나? 이거 아 연습해 보고 싶네 갑자기. 자극받네.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 예? 저 저구나. 뭐야 사실죠? 아 근데 이성직 건데? 아니 민재 미친... 먼저 하라고 시킨 거 같은데. 대빈 <웃음> 먼저 하실래요? 갑자기 죽길 않는다. <웃음> <없나? 웃음> 아, 아 일단, 그러면 나나 먼저 할게. 마지막에 하는 것보단 지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이게 뭐야? 지금 33초 이내 클리어 30초 이내가 삼성이야? 그래도 자. 마크 경력이 있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자 린튜브보다 느리면 접는 거야. 조졌다. 리스고 Let's go.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휙휙 돌아요? 이거 보트가 얼음 위에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아 그리고 아오 <웃음> 잘하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어려워. <웃음> 오. 실제로 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 미쳤나 봐. 어려워. 이러면 혼자 다 하는데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재환 님 하면 진짜 헷갈릴 것 같아. 이거 카트라이더랑 정말 조작감이 너무 달라서. 음. 아니, 그래도 약간 라인 파는 그런 경력이 오. 있는데 뭐야? 어, 뭐야? 아니. 아 방금 대나무 그냥 통과했는데 핵순에 버그 쓴다그그통과 했어. 아 사실, 몰라. 아니. 다 비켜. <웃음> 야 이거 아 같아. 몰라. 나 40초. 오케이. 오. 오. 오. 40초. 어 근데, 근데 재밌다 이거. 그거 어. 아세요? 그 39초여도 <웃음> 1분 18초랑 똑같은 별 하나예요. <웃음> 자, 그럼 출발할게요. 오케이. 렛츠 고. 우 한다. 오! 와,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저래? 아니, 뭐야? 진짜 이게 레이싱 네, 감각이 내가. 있나? 내가. 진짜로? 어, 너무 잘하는데? 어, 어. 아이고. 아이다 아, 아이고. 아, 별로였다, 어, 별로였다. 아. 어, <웃음> 내가 더 빠른가? 아. 어 잘하는데? 진짜? 근황도 안 벌렸으면은 돌아가셔도. 30코쯤 음. 음, 음 이거 나린이 일분 안쪽 찍는 거 가능한가? 어, 가능해요. <웃음> 어, 가나요 <웃음> 이건, 이건 제가 일분안에로 그러니까. 들어오면 여러분 별세개 보여주시나요? 아 그거는 좀.. 별세 개. 별세개 좀. 그러면은 둘두 개. 제왕님이랑 케빈 오빠 별두 개. 오케이. 오케이. 일분 안에 찍으면은. 오케이. <웃음> 어차피 못 찍을 거. 오케이. 보니까. 오.. 어? 뭐야? 어? 아까랑 달라? 오 어? 아까랑 달라? 오.. 오? 오? 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 아, 아, 아, 아, 음아어음음어 위기.. 위기.. 위기.. 아조용 해! 아 잠깐만 조용히, <웃음> <Michaels> 아, 조용히 하라고! 아니 잠깐만.. 어어? 어어? 어어? 이러면 나가린데? 1분 컷은 되겠다. 1분 컷은 되겠다. 아, 오케이. 잠깐만! 어안 잠깐만 안 잠깐만! <WW2> 어, 안 어? 안 되나? 어어? 어, 5초? 5초? 아 됐다. 아! 됐다! 1분! 아, 와, 와, 두분별두개 찍으세요, 아이씨! 일부러 다른데? 이거... 쫀득하게 하려고, 이거! 아이고. 아, 이 아니면 다음 맵에서 별두개 아니면... 찍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맵은 다음 또 배로? 적응해야 되잖아! <웃음> 아니, 근데... 적응해야 <웃음> 돼. 근데 아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2스테이지보다 3스테이지가 쉬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진짜로? 그럼 팔랑귀들... 저 팔랑귀들... <웃음> 둘다 호로록 뚝 하는 거 봐! 네. 3스테이 더 낫나? 난3인칭로 했다 나도 3인칭 해볼게 어, 것 같네. 뽕 어, 진짜 3인칭이 더잘 맞나본데? 어? 3인칭에 더잘 맞나? 내가 도난 어? 3인칭으로 했다니까 어 좋아 오오 오. 오. 오. 3인칭 잘해아 어, 이게 더 맞나봐 나한테 아니 근데 여기 오얘 너무 어려워 안돼! 아, <웃음> 안돼 40초만 40초만 아, 이 안돼! 이성만! 안돼. 아아아아 이성 날쏘어 와, 아, 아, 야. 어 겨우 끝냈다. 영 역시 방송 천재. 와 저는 안 해요 내셔죠 <웃음> 그래도 뭐 재미있는데. 아, 주최장 하러. 빨리 해봐야지. 아, 해봐야지. 해봐야지. 아, 예. 해 아, 아, 예. 왔다, 해봐야지.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이, 이, 이. 왔다고. 김나린이 왔다고. 시작. 출발. 어, 망했죠. 어, 어. <웃음> 이거 시프트 와. 해라. 이거 시프트 와. 해라 이거. 아니 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출발 부스터 해야 돼. 321 하면은 이렇게 바로 누르는 거 알지? 아, 그렇지. 띵띵 띵. 리히브 리히브 다시 달려 나갑니다. 리히브 벽에 어우, 박혀서 여기잖아. 나가지 마세요. 어. 어,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어? 어 다시 한번더 말하세요. 선을 시도하는.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역주행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오어 때때때때 <봤도> 어, 어, <뭐야, 봤도> 어, 아 맞다 여기 피스톤 하나 있구나. 때 뭔데? 혼자 도는 건가? 오! 뭐야? 아, 어? 아 오! 설마 아, 이거 지름길 아, 가능 아, 이거 설마? 맞아요. 아, 지름길 가는 길이고 아, 지름길이야.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바로 이로가 버리는구나. 아. 맞습니다. 점프? 아어야 이거 지름길 넣었는데 안 되겠다. 멀어, 이거 근데 지름길 자, 타는 거랑 심... 안 타는 거랑 기록 차이 엄청나겠다 이거는. 기록 차이 좀 많죠, 엄청 심하지. 응, 음, 엄청나겠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 니씨 뭐야? 왜안 지나가? <웃음> 그, 그.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자,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아니, 얘 얼굴이 왜 자꾸 돌아가냐, 캐릭터가? 마우스로 돌리고 있으니까 돌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돌아가는... 뭐야 <웃음> 빙빙 돌아가는 리 퓨브 내내 이렇게 만들어 놨어 돌아가는 빙빙 <웃음> 돌아가는 돌아가는 빙빙 돌아가는 아 진짜 아냐 안 올라갔네 아 어? 어? 아야 어? 아야 어 뭐야 다시 내려와진다 오. 어 다시 내려와지죠 아이고 또 올라가네 아이고 놀이동산이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야 바닷가로 나와버렸네 야 결승선 어딘데? 어디인데 결승선? 아니다 아니 보트가 물 위로 올라오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니까요. 어디가? <웃음> 저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웃음> 어나 한번 가볼래 이거. 일단 제 목표는 저 지름길 타보는 거기 때문에 지름길 딱못 타면 바로 이제 제왕님 턴으로. 아 오케이. 아못탄 순간. 오케이. 자 갑니다. Let's go. 자, 과연 돈이 팔수 있을 거 같아. 이형. 나도 아까 팔 뻔했어. 오오! 자, 오오! 오오! 어떤데? 오오! 아! 아! 어!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잘는데 야. 오. 오. 오, 오. 뭔데? 뭐야? 하게 내려서 내려갔어... 야, 캐 마크에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 처음 봐. <웃음> <웃음> 오. 오, 잘 가는데?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이상. 예! Yeah! 그렇지! 와이성이야 이성. 원트? Oh. 원트 이성예 오. Oh. Yes. Oh. Oh. 나 이러면 쫄리는데 나 이러면? 은 과연 마크 짬바인가 카트 짬바인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스 레츠고 이용 영영영영영영 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트. 어, <목소리> okay, okay oh, okay, okay. 오케이 오케 오케이 okay, okay, okay. 하는 거은 어렵다니까 캐빈 오빠 원작하는 거팀기해야 이건 나도 이거는 좀 확신한다 이거는. 어? 제가 약간 뭔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어, 그의 주행에서 약간 욕심이라는 게 보인달까? 어떤 탐욕? 욕심. 내가 저거 성공하고 말 거야. 욕심이 끈득끈득하구만. 오오오 어, 뭐야 뭐야 오,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오. 오. 그래. 방금 거의 공중으로 돌았는데 공중으로 같아요. 올라가는 것 조심 오케이 오오와 아, 아, 올라간다 아.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웃음> 둥가 둥가 부둥 부둥 오케이 일단 어어어 마르세유 타러 어어 뒤로 후진 주행까지. 아. 오오오오오오 아, 아, 이거 야, 보니까 왜나 잘했지? <웃음> 갑자기 궁금해지진 아, 근데... 아, 근데 확실히 막그키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빠르네 아, 그러네, 이게. 아, 이거 봐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봐거 봐도 이거 봐도 이거 봐도 이거 봐도 1번 맵 있잖아요. 여기 1 스테이지. 음, 음, 음. 네. 여기는 아직 아무도 안해 봤으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기록을 세우시는 분께 제가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로? 저는 참여 안 하고. 리트 허용하나요? 아, 어, 리트는 딱한 번만. 아, 오케이. 어, <웃음> 리트는 딱한 번. 어, 이걸 먼저? 뭐 리트 있으면은 뭐첫 번째 판은 뭐맵 탐색전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어? 약간 어? 다들 두 번씩 돌면서. 잠깐만요 이거는 <웃음> 자 그리고 아, 봐줄게, 봐줄게. 자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면은 니트를 한번 기회를 쓰신 거고요 저는 받으지 않습니다 아, 아, 아, 물에 빠져서 완주를 못한다 그러면 아웃입니다 아, 그냥 아 오케이 아, 바로 갑니다 아, 제왕님은 한번 더 드릴게요 응 음, 봐준대 봐준대 처음 알았던 거니까 어어 아, 어어 아, 아, 아, 아. 자 여기서 물에 아, 아, 아. 빠지게 되면은 그냥 기회 날리는 거고 어어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여기는 아웃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여기 아웃이 네 지나 r 고지나 b 고지나 d 고 a i Badamaki, Badamaki. b a d 마지막 k i Badamaki. b a d 새끼 a 아아 아, 이분, 이명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안분이안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이이 맞지 그러네? 맞지 자 일단 첫 번째 시도 자 갑니다 Let's go. 첫, 첫 번째 시도 첫 번째 시도 시도 바 천천히 여기 일단 욕심부리지마 오, 오 뭐야 오오 좋아 일단 완주만 해도 일단 1등? 그니까 러 욕심부리지마 여기서 딱 바로 그냥 약간 우당탕탕하면서 간다는 마인드 어허. 사실상 1등 확정이라고 봐도 되죠 지금? 아 왜죠? 러만 가면 와. 아악 아니 그냥 일로 가 그냥 일로 가 그냥 일로 가안돼에에에에에 <웃음> <여기로 웃음> 잠깐만 여기 함정인 함정인데? 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직 아니, 아직 아니, 어. 아니, 어. 어. <웃음> 아 아니, 아아직 늦지 아았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 21.1초. 어, 나 이제 조금만 해 들어가네, 이거는. 아, 오빠 동생에게 치킨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마인드 잘 받았다. 어, 지금 맛있겠다. <웃음> 자, 린튜브, 린튜브의 기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브레시드 갑니다. 세이도. 렛츠 고. 자, 일단 길에서 마크 는비의으로 어, 뭐나른 약간 뭐좀 깨다는 것 같은데, 뭔가? 뭔가 조금 깨우친 아, 어, 어, 뭔가 닌거 어, 어, 같기도 하고. 뭐 방금 주행이 어. 어? 오, 리타는 안 한단 마인드. 바로 리타.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시도죠. 네, <웃음> 예, 조금 욕심 내자 이제. 굉장히 어. <웃음> 안전빵.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위에> 그러니까. <파이겠다. 웃음> <웃음> 어떻게든 안 빠지게 일단 제황 위에 누워겠다 어떻게든 재민린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제발 자, 빠져라 제발. 빠지지만 않으면. 제발 여기서 삐끗하고 제발 빠져버려라 제발. 빠져. <웃음> 빠져 빠져. 아 진짜 왜 저래? 확 <웃음> <웃음> 리타. 어디 떴다? 어디 떴어?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나요? 혹시 이거 타고 올라가면 성공인가요? 그거 타고 올라오실 수가 없을 거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물리적으로 마크 시스템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해내면 인정이지. 해내면. 만약에 이거 올라오기만 해도 내가 그냥 치킨 넘긴다 이거? 아니 올라오면 치킨 두 배. 진짜. 올라오면 치킨 두 마리 사줘. 진짜 바로. 그러니까. 아 진짜 치킨 두 마리? 아네 마리도 사줘. 네 마리도. 네 마리도 사줘 이건. 네. 그 먹고 우리 싶다. 반팅하자. 반팅하자. 그 그래, TP 빨리 써봐.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었고요. 이만 케빈님께 치킨을 드리도록 하고 초한 <웃음> 상태로 남은 김, 나, 드 림. 그러면 안녕. <웃음> 파이어. 이자리가 내가 얻은 게 뭔데? <웃음>